오늘도 많은 분들이 알파 지구에 대해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주말이든 아니든 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뭐더 이상 크게 뭐 전화 주시는 분이 없고 대부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자 알파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파 지구는 사실상 롯데 쇼핑몰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한번씩 상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알파 지구에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차를 몰고 들어와서 약 25만평이 되는 건물 안에서 신세계 백화지마시죠 동대구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모든걸 해결합니다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변의 상가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알바생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술을 먹거나 식당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알파지구의 롯데쇼핑몰 내에서 모든 것이 상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 를 분양을 받는다. 그건 절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보통 여기 상가를 분양하면 상가 분양 팀들은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상가를 분양하고 대부분 떠나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드린다면 부산입니다. 부산의 롯데 쇼핑몰이죠. 부산의 롯데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이 들어오기 전에 여 대도로변 라인 쪽으로 해서 브라자 상가를 대부분 분양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2021년 1월달입니다. 1월달인데 대부분 임대가 안 나가는 게 수두룩 뻥 뻥해요. 예 네, 아직까지도 상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안 나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이쪽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뭐 돈을 뭐 어느정도 투자해 놓고는 뭐 임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료못 받으면 투자 가치는 아예 없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임대료가 좀 높다는 거고 향후 임대가 잘 됐을 때 다시 대파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게 2021년도에 부산 기장 쪽에 롯데쇼핑몰에 맞은 편입니다 브라자 상가들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고요 여기에 관여된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분들의 대부분 들어오면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회식할 것도 없죠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시내기 이 때문에 시내에서 대부분 회식을 할 것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있는 뭐 적은 평수의 식당을 위해서 상가 임대를 들어오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장가 분양 프라자 상가 절대 받으시면 안됩니다. 여됩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을수 없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향후 이제 여기 지금 원룸 부지를 사놨는 분들이 원룸을 짓게 되면 그게 이제 대박이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금은 의료 관광지구에 실질지으로 공사 현장은 없지만 니은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 여기에서 대부분 들어가서 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놨지만 사옥들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사옥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옥들이 대부분 대구에서 운영되는 본사 개념인데요. 거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회식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출퇴근 보다는 여기에 있는 원룸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뭐 이렇게 얻어서 출퇴근을 할수 있는 요건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 물어보신 분 중에 아파트는 되지 않겠어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본사의 뭐일 때문에 본사 사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와서 이런 9억짜리 아파트를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사 사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낫겠지만 임대는 아무래도 잘될것 같고요. 사실 아파트 그래가 그래 활발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뛰겠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일단은 여기 롯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어 부산 김해 쪽에 보면 은보다 아울렛 쇼핑몰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규모도 더 크고 어 쇼핑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터파크와 같이 인접해 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실제 뭐 규모는 더욱더 커져 알바생들도 많고 즐거 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 일대 제가 아는 분들이 건축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가구 주택 뭐 원룸 상가를 지었는데 빈방이 공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물론 대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지라고 볼 수도 있죠. 장류 개념인데 그래도 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원룸 단지도 많고 빈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해서 저도 실제 들어가서 보기도 봤지만 뭐 나오는 매물들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살지도 않죠. 뭐 임대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이런 워터파크와 롯데 쇼핑몰 개념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을 겪었을 때 사실 알파지구의 롯데쇼핑몰 자리는 대박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아쉽게도 주변에 인접하게 있는 다가구 주택과 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지울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만 은 연호택지지구도 저번에 물어본 바가 있지만 연호택지구등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린다 하는 이유가 사실상 여기에 뭐 현수막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 뭐 투자 가치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롯데쇼핑몰을 착공하고 있는 이 알파 지구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사야 되느냐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인데 물론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고 단지 그게 없다면 은 현재 여기에 로또 쇼핑몰 주변 일대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사옥들이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뭐 하청 업체하고 업무를 뭐 봐야 되는 사무실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제 생각만 가진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업무시설이 필요한데 업무시설이 30평 40평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뭐 12, 세3평에서약 20평 정도만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뭐 섹션오피스 상가라 해서 사무실 용도로 분양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지금 130개를 분양을 하는데 저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지만 거의 분양이 완판 다 되다시피 해서 지금 약 20개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뭐 금액대가 뭐 1억 8천에서 뭐 2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대출이 780% 가능하고 내돈 뭐 4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합니다. 왜그 네, 시설 말고는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이고 그렇게 업무 시설을 분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통상가 개념으로 분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땅 자체가 넓기 때문에 사업으로쓰든 아니면 분양 사무 분양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요. 2층, 3층, 4층, 40평, 30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돈 들이고 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물론 뭐 프라자 상가들이 분양을 한다 해서도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산투자라고 해서 차라리 한 4, 5천 정도 여기다가어 근생 사무실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지금 분양받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액은 뭐 1억 8, 9천에서 2억 정도 초반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상 문의만 많이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물론 이 안에도 더갔다 나왔습니다. 이 안에 더갔다 나왔는데 지금 원룸 부지를 제가 보면 은 평균적으로 여기 나오는 원룸 부지 가격대가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1,500에서 1,700이면 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보통 여기에 상가를 다 놓고 매매하기 좋게끔 해서 1층 상가를 넣었습니다. 1층 상가를 넣는데 택지는 대부분 1층 상가는 처음에는 대부분 거래가 안 됩니다. 임대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상가는 적 조그마하게 하나 넣고 나머지 이제 투룸 쓰리룸을 좀 크게 넣는 방법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뭐 건축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피스텔만 들어간다면 무조건 오피스텔 분양은 대박 날 것이고 괜찮을 것이다 여기는 업무 시설 위주로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밑에 하청업체와 어떤 뭐 상담이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실 용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통상가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요 나중에도 저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3 40 평이 30 3 40평정도에 2층 3층 4층 5층 6층을 그렇게 분양이 될 이유도 없을 분들러 그걸 사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은 사무실 분이 못 쓴단 말입니다 여기 학군이 좋아서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권은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죠 상권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뭐. 낮에, 저녁에 놀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직원들만 회식을 하겠죠. 그리고 업무시설 사옥에 있는 분들이 또 회식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1층이면 충분합니다. 다양하게 할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로터쇼핑몰이 완전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 땅값은 또한번뛸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보시다시피 20억, 40억, 뭐 50억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근접하기가 좀 어려운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4,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13평, 20평 내외의 뭐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즉 이제 뭐저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투자가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조타운 마찬가지 대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어마어마에 들어온다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공정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수반되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아무튼 여기 들어올 인프라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사실 여기에 우리가 번사 만사, 라고 얘기하나 만촌 삼동의 어떤 학군을 여기서도 에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투기성 얘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양 사무실이나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또 방문을 해서 확인한 자료도 있고요.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상가든 뭐든 양팀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기본적인 슬레만 까고 대부분 분양하고 그냥 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 그게 되는 임대에 대한 그런 분도 신경을 써줄 것이고요 그게 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번씩 보면 제가 뭐또 알파 지구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인터넷을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알파지구나 아니면 여기에 분야하는 뭐 수송 라이더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식으로 전화번호가 나온게 있다. 이거는 대부분 파워블로그가 전문적으로 돈을 주고 다 이제 글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없고 이런식의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연결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수성 알파 지고 뭐그 다음에 뭐 섹션 오피스라 하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프라자 상가 라든지 기본적으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에서 뭐 6,7층 분양은 의미가 없다 어, 부자,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아파트 상가 뭐 분양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를 굳이 평당 1억씩 주고 분양받는 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뭐 그런 분또 분양을 받는 분들은 다 분양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이면 차라리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땅을 깔고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문의가 오셨기 때문에 한두 분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문의가 오셔서 여기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알파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연어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 일단 뭐 오늘도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부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제가 아는 지인들이 다 건축을 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팀이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런 뭐, 진실한 내용들을 제가 좀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는 지식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지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얘기를 진실성 있게 저런 들은 거를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상 뭐, 고급 정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정보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은 이런 내용도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일단은 뭐제 딴에는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인상에 올려드리는 쪽인데요. 판단은 물론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돈 몇천만 원 가지고 매득을 벌었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따로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워낙 주변에 발이 조금 넓어서 그다방부터 해서 모르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분양권을 저는 하지도 않았지만 은 일단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여기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 하나를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하는 분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급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위주로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